오늘 어, 우리 여러분들고할 플랫폼은요 생활안전지도라는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생활안전지도 네이버나 구글에서요 생활안전지도라고 검색해보세요 생활안전지도 그러면 이렇게 생활안전지도라고 하는 플랫폼이 나올 거예요 이 플랫폼은 여러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굳이 왜 이걸 해야 되지? 굳이 나한테 이런 플랫폼이 필요할까? 교수님, 이 플랫폼은 공부할 필요가 그지 없을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플랫폼이에요. 예?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이 플랫폼을 소개를 하고 있고, 과거에는 그렇게 잘 소개를 안 했던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왜, 왜이 플랫폼을 최근에 소개를 하고 있냐, 그러면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아파트 가격만 보고요, 입지만 보고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 품질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이해됐나요? 이 생활안전지도에서 어떤 걸볼수 있냐, 그 한번 보세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클릭해 들어가면. 생활안전지도, 시설물안전정보, 지역안전지수, 생활안전통제, 네 가지를 볼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볼 거는 이걸 보면 돼요, 생활안전지도. 주로 보는 거는 이 생활안전지도를 보면 되는데,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생활안전 지도 클릭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네가지 메뉴가 나오고 그 중에서 생활안전 지도라고 하는 플랫폼을 클릭하시면 돼요 이거는 스마트폰용 앱도 있어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도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찾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플랫폼을 들어오면 네이버에서 하세요. 네, 그 네이버나 그럼 다른데 가서 하세요. 구글에서 하다 보게 되면 그렇게 될수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 이제 질문이 뭐냐면, 어, 사이트에 보안 연결해서못 들어온다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그, 본인 PC에 보안 관계된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저도 구글에서 하지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PC에다 보안 등급을 좀 높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잘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개인 PC에 관련되 있는 문제니까, 그거는, 어, 꼭, 그러면 네이버나 아니면은 구글이 아니라, 그죠? 다른, 어, 엣지나 다른 걸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갑니다. 그러면 여기 여섯 가지 메뉴가 나오죠? 보이세요? 재난, 치안, 교통, 보건, 생활, 시설 보이세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 치안 보이세요? 치안, 치안. 찾으셨어요? 치안. 클릭. 이거 보려고 하는 거 이거. 그럼 여기 범죄 주의 구간, 여성 방길 치안 안전 보이세요, 여러분? 그 범죄 주의 구간 보이세요? 클릭. 그러면 여기 전체가 나오고, 강도, 성폭력, 폭력, 절도, 살인 나오죠? 일단 그러면 우리가 강도 볼까 강도? 강도를 클릭해 볼게요 강도? <웃음> 강도를 클릭하면, 자, 뭐냐면, 서울시,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지역 있죠? 여기서 지금 강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진하게 된데 보이세요? 여기가 지금 강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란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 똑같은 아파트 두개 있어요. 하나가 한 천만 원 비싸. 이상하네? 같은, 동, 비슷한 지역에 있는데, 하나 아파트는 좀 싸고, 하나 아파트는 비싼 거예요. 근데 이유를 모르니까 보통 같았으면 여러분뭐 하는 거예요? 항상 천만 원싼 아파트를 추천해 줄수 있겠죠? 근데, 이걸 딱 틀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 주변에 범죄 현장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그러니까 그 동네 주민들만 아는 뭐 있는 거예요? 범죄 사실들을 그 동네 주민들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격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요? 낮춰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죠? 그냥 거래하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범죄 사실이 있다고 인지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따지러 올것 같습니까? 중겹자 여러분. 그죠? 근데 물론,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걸 검색하는 사람이 드무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객들한테 물건을 팔할 때 써먹어야죠.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있는 집에, 지역에 있는 물건이 훨씬 안전, 안전하고 좋은 적이 있는 거고, 저쪽 지역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좀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물건냐그럼 고객이 왔을 때 저기가 천만 원더 싸던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행히 한번 보세요. 그죠? 보세요. 지금 여기가 범죄가 굉장히 우구구란 동대라서 <웃음> 죄송한 말씀이라서 이게 어, 저한테 뭘 하시면 안 돼요. 저저는 <웃음> 데이터를 보고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본 것처럼 범죄주의 구간에서 우리가 강도는 봤지만 성폭력, 그 다음에 뭐에 또 절도, 살인 보이세요 여러분? 이런 지역이 일어나는 데가 범죄 건수에 따라서 나온 거니까, 데이터가. 이 데이터를 보면, 그죠? 여러분들이 그 지역이 좀 안전하게 살수 있는 동네인지, 아니면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동네인지로 뭘할수 있어요? 체크해 볼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뭐면 사람들한테 뭘 지금 이제 적용시켜야 되는 시점이냐, 그러면요. 그게 가격대는 이미 이제 또 올라갔어. 이제 안 돼요, 여러분. 더 이상 뭔가 조정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뭐예요? 품질. 품질. 자, 이 아파트가 굉장히 범죄율도 굉장히 낮고 좋은 동네여 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준다 그러면요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죠? 그거 할때 굉장히 좋은 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중개업자분들도 안, 쓰는, 안, 쓰, 안 쓰고 는안쓰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현장 나가서 자기가 창업할 지역을 먼저 한번 검색해보고요 가장 좋은 거는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 그죠?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을 봐야 되겠죠, 그죠? 분명히 뜨끔하신 분들이, 오, 우리 동네 이렇게 범죄한 맛수라. <웃음> 그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어, 우리가 팔을 때는, 그죠? 당연히 모른 척하고 팔아야죠. 그죠? 예,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모른 <웃음> 척하고 팔고, 살 때, 그죠? 살 때는 여러분들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치안 관련된 경 뭐, 여성, 밤길, 치안, 노인, 대상 범죄, 어린이 대상. 이것도 요즘 중요하죠. 그죠? 어린이 대상.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애들 대상으로 범죄하는 데가 좀 많은 데가는 우리가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체크해 볼수 있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에그이 치안 관련된 게 제일 첫 번째 그리고 지하철 성 검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원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젊은 우리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그치? 여성분들 대상으로 영업하실 때는 굉장히 좀잘 먹힐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네, 이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첫 번째 치안 봤죠? 그 옆에 보시면 두 번째 보는 게 뭐냐면 이게 재난 보이세요? 재난, 재난. 어, 이거 재난이 에요 재난. 이거는 재 치안은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 잘 죽지는 않아요. 재난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기 들어가면 뭐가 있냐 그러면 지진은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요즘에 우리가 이게 산사태랑 산사태 보이세요? 산사태 여러분 보이세요? 최근에 이제 우,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산사태라는 게잘 없는데, 가장 최근에 심하게 일어났던 데가 우면산 산사태죠, 그죠? 그죠? 그것처럼, 이 산사태 위험도를 클릭하면, 클릭하면요, 이렇게, 지역에 보시면 이렇게 산사태가 등급별로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산사태가 날수 있는 확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들 이렇게요. 그래서, 산사태 위험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빨간색이면 빨간색일수록 산사태 위험도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 밑에 아파트들이 있다니까 여러분요 그 밑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하실 때나 여러분들이 아파트 집을 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런 자료를 보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고객들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데이터 수업을 하시면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써먹자고요 죄송하지만 다르, 모르시는 분들 죄송러니까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니까 유리한 방향으로 써먹자 라는 거죠.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어, 이제 산사태 발생 이력이 보이세요? 이력? 옆에. 위험도 말고 이력을 클릭하면 그러니까 주변에 산사태가 발생한 이력이 이렇게 위치가 딱 보여요. 나와라. 빨리. 산사태 발생 이력. 음, 좀느리네안 나오네요. 보통 이렇게 이런 이런 아이콘으로 발색 위치가 서울에 쿡쿡쿡 찍혀서 나와요 여러분 쿡쿡쿡 네, 찍혀서 나오는데 잠깐만요 네, 나오라 다시 안 보이네 자 원래 찍혀서 나,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찍혀 나오는 버튼을 딱 클릭하면 클릭하면 날짜가 나와요 언제 산사태 났는지 이 지역에서 언제 산사태가 났는지 날짜가 나와요 날짜가 치안 갔다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 갔다가 종료하고 나올 거야 아마요 그죠 나올 거예요 전만 안 나오네 전만 잠깐만요 다시 재난 갔다가 산사태 왜안 나오는 거야 위쪽은 없나 산사태가 서울 여기 오면 아 위쪽이 없어서 안 나왔던 거네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산사태 발생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 클릭하면 언제 2011년도 7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가 발생했다 나오는 거 이렇게 요 보이나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재난 관련된 그 치안하고 재난 있죠? 이두 개만 봐도 굉장히 여러분들 좋아 이거 거래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고 좋아요. 여러분. 치안하재난 받으러 도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교통 보이세요 교통. 이세 번째 교통인데 교통은 뭐냐면 사고 다발 지역 보이세요? 사고 다발 지역을 클릭하면 이 동네의 사고 다발 지역이 어딘지 이렇게 표시해져요. <웃음> 이해 되시겠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주변에 이런 어, 여러분들이 고객들 상담할 때딱 무기가 되면은요 이 지역은 사고도 많이 나고요 산사태도 난저도 있고 그렇죠? <웃음> 범죄에도 높아서 가격이 좀 저렴하고 이 동네는요 사고도 잘안 나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고 조정 여러분 이 플랫폼 하나만 잘 이용해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이 늘어난다 나머지 이제 나머지 여러분 나머지 여기 나머지 보건이나 생활이나 이런 시설은 나중에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이 대신 공공시설 같은 거 클릭하게 되면 관공서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파출소들이 어디 있는지 막 이런 게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찾아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활안전지도 요 내용만 요 둘, 넷, 여섯 가지 있죠 여기를 다 보면은 여러분들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일번도로뭘 바라고요? 치안 두 번째로 뭘 바라고요? 재난. 그리고 시간이 되면 뭘 바라고요? 교통을 봐라. 바라. 예, 주는 치안과 재난 이두 가지를, 두 가지를 바라는 거예요. 개념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거 생활 안전지도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잘안 쓰긴 하지만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은 굉장히 유용한 플랫폼이다. 많이 써먹을 수는 플랫폼이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세요. 첫 화면으로 돌아가. 백 버튼 누르면 첫화면로 들어가요, 여러분. 나머지 세 개인데 여러분, 이 나머지 세 개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자 일단 사 생활안전통계는 여러분 요거 보실 일이 없어, 거의. 얘는 볼 일이 없어요. 볼 일이 없고 여기 지역안전지수는 여러분들 볼... 가끔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 보, 보, 봐드릴게, 보세요. 지역안전지수는 뭐냐면 이 지역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안전한가를 보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여기 어, 경기도... 클릭해 볼게요. 경기도에 보면 경기도 많죠 그죠 만약에 경기도 수 경기도 광주다 이해되시겠어요? 경기도 광주를 클릭하면 경기도 광주는 광주는요. 교통은 2등급. 그 다음에 화재는 3등급. 범죄는 2등급. 그 다음에 생활안전은 3등급. 자살률은 2등급. 감염병은 2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등급일수록 감염 갈수록 안,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데가 5등급이에요. 5등급 5등급이에요. 만약에 또어 광주 밑에는 이천 있죠? 이천을 클릭하면 이천은 교통도 사등급 화재가 엄청 많이 발생한대요 이천에 보면 공장창고들이 많아가지고 화재가 엄청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범죄율도 높대요 그리고 사, 어, 자살률은 그닥 높지 않는데 감염병이나 산업 안전이그각서 좋지가 않죠 그죠? 이게 이제 안전지수라 그래가지고 2015년도부터 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안전도를 분석해 가지고요 이 지역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성남에 살고 계시면 상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한 평균 정도 나오는데 감염병률이 좀 높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범죄율이 좀 높네요 그죠 성남은요 이제 요렇게 고양시 볼까요 예, 고양시는 그냥 평균적그죠 교통 화재 다 2등급이고 어, 뭡니까? 저기 생활안전대 1등급 자살률도 제일 적네요 고양시가 살기에는 굉장히 좋겠네요 이런 느낌들 이게 뭐냐면 안전지수라는 거예요 지역안전지수 이해됐나요? 그리고 하나 더 시설물안전정보 여기까지만 볼게요 보이세요? 시설물안전정보 시설물안전정보는 뭐냐면 어, 쉽게 말하면 그 건물이 안전한지 를 지금 이 건물 있죠? 건물이 안전한지를 점검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건물이 안전한지. 그러면 지금 뭐냐면 여기가 만약 빌딩 중개 이해되시겠어요? 건물 중개 같은 거 하실 분들 계시면 요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빌딩이나 건물 중개 하실 분들 안 계시면 굳이 쓸 일은 잘 없어요. 자 어떤 거냐 그럼 이런 거예요. 어어 어, 검색을 해볼까요? 바로 지도로 들어가 볼까요? 검색지도. 음. 자 그럼 안전점검에서 바로 들어가죠. 여기 보시면. 안전 점검 정보라고 메뉴 보이죠 그럼 여기 안전 점검 정보라고 보이세요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면 보통 검색해도 돼요 여러분 들어가면 지도가 나와요 지도 보이세요 지도 나오면 어 우리가 건물 이름이 한동 빌딩인가요 그죠 이 한동 빌딩 여기 보이세요 한동 빌딩 여러분 이 정도는 찾을 줄 아시죠 네 여기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쭉 걸어나오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찾, 찾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한동 빌딩을 클릭하면 여기 안전정보 조회라는 버튼이 나와요 얘를 클릭하면 여기 아래 왼쪽에 왼쪽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애니 골프 체육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한동 빌딩 사업지 나와 보이세요 이렇게 여기 한동 빌딩 사업이죠 사업 사업을 클릭하면 이 건물에 이 건물에 전기라 전기도 합격 받았고요 승강기도 이렇게 합격률 합격받았다고 해가지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어 언제 점검을 받았고 이해되시겠어요? 어디에서 점검을 했고 점검 결과 합격을 받았다. 그리고 승강기도 이렇게 합격을 받았고 어떤 건 조건부 합격, 불합격 보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그 건물의 승강기나 전기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요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이게 어 안전정보라는 거예요. 안전정보. 그래서 뭐 빌딩이나 건물 중개하시는 분한테는 들 요런 자료들도 캡처해가지고 우리 PPT 분석 자료에, 파워포인트 분석 자료에 딱 집어넣으면, 우 이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죠.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야, 이런 것까지라고 나온다고요. 어떻게 조사했어요, 가치 그죠. 요게, 어, 안전, 안전정보 공개 시스템이고, 저는 왜 이걸 보기, 보, 봤냐면, 학교 때문에,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잖아, 들어갔거든요. 이게 2학년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검색해서, <웃음> 학교가 괜찮나? 그래서 <웃음> 뭐 이렇게 하 초등학교 나오죠. 클릭하면 이 초등학교의 등급, 건물 등급 보이세요? 비 등급이고, 그죠? 그리고 전기나 승강기가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좀 나와 요 이렇게 안전점검 언제 받았고 보이세요 이렇게요? 뭐 이런 것들 건물이 오래된 것 치고는 비 등급이면 참 괜찮은 거예요, 어쨌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진단 받은 거 언제 받았다든지 쭉 이렇게서 해 보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물을 검색해서 직접적으로 해도 되고요. 지도에서 내가 그 건물을 찍어서 해도 되고요. 이해 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어, 검색 그 안전 건물 안전에 대해서 검토를 어, 챙길수 있는 데가 여기 안전 정보 통합 공개 시스템이라는 데 여러분. 그래서 이 시설물 안전 정보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 생활 안전 지도 시설물 안전 정보, 지역 안전 지수, 생활 안전 통계가 있는데 이 통계는 우리가 볼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안본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가 볼게 진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해야 되는건 요 생활안전지도 그죠? 여기서 제일 많이 이용하고요 나머지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안전지수랑 시설물 안전정보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벌써 20분이 후딱 지났네요 그죠? 이게 이제 시설, 이, 생활안전정보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의외로 부동산 중개업에 계시는 분들이 이 플랫폼을 잘 몰라요. 잘안 쓰고. 근데, 어, 의외로 여러분들이 중개할 때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써먹을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요, 요, 요즘에는 이제 고객들이 뭐, 품질을 따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플랫폼을 잘 이용해서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찾아줄 수 있으면, 좋은 품질의 주택지역을 찾아줄 수 있으면, 그죠?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죠?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생활안전 지도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